안녕하세요.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경기 광주 목현동에 위치해 있는 시추빌라 헤라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 곳이어가지고 많이들 찾으셨던 이전에 분양하는 곳도 빠르게 분양이 되었던 현장이에요 여기 목현동은 성남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해있습니다 이베제터널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하시게 되면 약 10분 정도 거리만에 이제 성남 상대원 쪽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성남이나 분당 서울까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지금 진입로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하시게도 좀 편리하신 곳이고요 이곳에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쁜 인테리어와 함께 앞쪽으로 아낌없는 조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뷰가 보이는 확트인 전망 찾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. Thank mm -hmm. you.